아이휴자 오늘은 제가 포켓몬 트레이너 아니 포켓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 이거 포켓몬들이 좀 상당히 많네요 1세대 2세대 야, 다 있구나 여번 9세대까지 있네요 1세대 관동지방에 근본 포켓몬들 행노답 삼형제 이상해씨 파이리 꼬부기 내가 리자몽이 될 수가 있다? 요건 못 참지 어? 간 바이리가 되었어요. 빛나는 퀘스트. 어, 이로치로 이렇지... 변신할 수 있는 건가? 어, 깨고 마르네? 뭐야 얘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지나해? 어, 지날래. 진화. 포켓몬들이 보입니다. 난커가지고 정말 멋진 이로치 흑장몽이 될 거야. 뭐나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레벨이 올라요 이거? 관동지방에 이런 마을 있었나? 그냥 자체 맵이겠죠? 어, 암호까오다 아, 암호까오가 저거구나. 비행테시 태워주는 거구나. 나나좀 태워다 줄래요? 컬러풀 아울렛 색깔 컬러풀 아일랜드로 왔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그냥 경험치가 시간만 지나도 올라가는 시스템이라 바로 리자드로 금방 지나가겠는데 다음이면 바로 지나야 파이리 진화 드번에번 네 보너 다음 레벨은 몇이지? 36레벨? 여기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 올라가게 좀 해줘 아, 여기 길 있구나. 어, 잠깐, 이건 칠색초 아니요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직접 포켓몬이 된다는 뜻은, 이런 칠색초, 룩이야, 이런 애도 변신 가능하,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야, 야, 이러다가 그냥 리자몽 아무것도 안 하고, 순식간에 진화해버리겠다. 여기 뭐 하는 데인데, 온천이요?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집 보내줘! 저기요, 저희 뭐 캐스트고 나발이고, 여기서 못뭐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집 갑니다, 수고하세요. 얍! 와 어디야 여기 으아오오 오. 음, 빨리 오긴 했는데 뭐 초고속으로 날아와버렸네 스키도 음메이크이라는 포켓몬이 해금이 됐네요 아니 근데 뭐가 좀 어? 저 앞에는 스위쿤이다 저 위에 레쿠자 모여요? 여기서 각각의 뭐 퀘스트를 깨거나 하면은 전설의 포켓몬을 뭐 해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아 그럼 아까 그 섬은 칠색조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스위콘 스위콘이 만나러 왔습니다 어이 저기요 나 스위콘 좀 전설의 포켓몬 좀 어떻게 얻게 안됩니까? 아 저것도 뭐야 이거 그, 그, 그 울트라비스트 포털 아니요? 가자! 어 종이신도다 오 일로 와 종이신도 풀려 잡아야 되는 건가? 용의 분노 오, 코스모그랑, 네크로즈마. 얘네들 얻으면은, 이제, 솔가리오랑, 루나아랑, 변신이 가능한 거네. 여기 마을에서도, 맞짱 한번 뜰수 있는 건가? 용해, 블넌, 오! 어, 때려진다! 용해, 블넌, 잘가라! 뿡! 레벨이 딱 올라갈 것 같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식. 긁어주마! 귀여운 소파야 내가. 너 잡아먹고, 리자몽으로 변신한다. 자 와! 데미지 뭐야 이거 너 레벨 12잖아 이건 아니지 씨... 우스... 모의빙모의빙쳐 <웃음> 아니 아원놈맨 후파 레벨 11밖에 안 하는데 저렇게 쎄아 이로치 이거 음 레벨 100이 되면 이로치로 가능하구나 누가 봐도 그란돈이 있을 법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어, 그란돈 여기서 한번 얻어볼까 우와 미치다 레벨 100이야 꼬순해. 나도 빨리 리자몽 되고 싶어. 이거 아르세우스 아니야. 아르세우스까지 가능하다고. 아, 파이어 그림이 있고 아닌가? 아, 이거 전설 포켓몬소 화하는 법을 모르겠네. 어, 오케이. 이 와중에 36레벨이 되었다. 저서 나도 고인물의 반열에 들어간다. 리자드 잭! 마, 부럽지 임마? 이거 이거 이거 여기서 파일이 대신에 전설의 리자몽이 되었다 내가 이곳을 지키는 보스요 가이오가가 있는데요? 아니 나 전설 포켓몬 이거 맞짱 뜨고 싶은데 왜안 들어가져요 여러분? 나 리자몽의 힘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아 여러분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접지 소환 이거가 있어야 그 전설 포켓몬 소환은 가능한데 근데 이게 2 0 0포켓달러예요뭐가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 이 조개를 많이 주야 된대 40개 주어야 되네 아휴 내가 리자목찍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이 조개나 죽고 있어야겠어? 너무 하찮다 <웃음> 오 생겼다 생겼다 야 그러면 아까 못 잡았던 그거 잡으러 가자 이거 이거 이거 리자목의 힘을 한번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가자 가이오가 잡아볼까? 여기가 제일 가까운 데긴 한데 어? 삼삼드레? 와와와와오얘 같이 들어왔어 가이오가 배틀 온 화염 반사기 야 에어슬라이 오오요요 진짜 레이드구나 이거 에어슬래시 전용기술 블라스트 버린. 어 블라스트 번 세다 상성도 있나 이거? 오 무빙무빙 무빙 쳐주고 드래곤 펄스 야야야 뒤에서 구경맞 하지 고싸우봐 <웃음> 너도 화염방사기 에어슬래시잡잡잡 블라스트 번 어, 체력 3,400? 4,000 야 상당히 많은데? 드래곤 펄스 이야 어 드래곤 펄스가 세네 화염방사기 죠에어슬래시잡잡잡잡 블라스트 번 다음 드래곤 펄스로 큰거한방이 약하네 큰거한 방이 아니었네 이거 약간 상성 개념도 있는 것 같긴 해 아닌가? 그냥 주절별로 그냥 다 다른 다 건가? 데미지가 블라스번이 제일 센것 같기도 하고 가요가가 똑똑하진 않아도 다행이다 이 드래곤 펄스 야 이거 전설도 잡는 거 쉽지 않겠네 이거 레벨 많이 많이 올려야겠다 좋아 마지막 큰거한방 드래곤 펄스로 마무리가 안 됐으면 블라스번으로 마무리 그렇지! 오! 가요가 생겼어! 오! 귀엽다!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아까 후파가 날 보는 심정이 이랬을까? 전설이라 이거 경지도 겁나 빨리 오르는 것 같은데? 뇌제. 아이스피림 삐. 피늘. 워터 스파우트? 야, 전설이라 이 포스 지리긴 한다. <웃음> 좋아. 다음 시간에 다른 전설도 한번 얻으러 가봅시다. 휴바.